얼굴은 항상 선해, 내가 보니까. 인간 하나둘에 욕을 많이 먹었어야 돼. 그리고 원래는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의론할 거 없이. 분이 이성을 만나고 있는데 아, 결혼을 할수 있을까? 이 사람이 지금 결혼을 하면 잘못한다.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이게 막 목소리 그런지 막 저기에서 그게 내가 봤을 때는 분이를 하려고 되는데 옆에서 안녕하세요 저희가 네. 그 맨날 연예인만 보다 보니까 네네 연예인이 좀 그래가지고 <웃음> 좀안 좋은 일을 많이 음... 했어요 그런 사람을 한번 가져왔어요 알겠습니다. 이 사람 인창은 진짜 좋구만 인상은참성원하고 사람이 이렇게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일. 그래서 올해 이 사람이 뭔가를 여섯 가지 조금 뭐 그냥 자기가 했다 해도 뭔 일을 했다 해도 크게 막 성관하는 일은 없었고 올해 뭔가 새로 시작한 거 같은데. 인성이 좋은가요? 인성이 나쁘진 않아요. 작년 수에 내가 수가 안 좋으니까 뭐 인간 하나둘에 욕을 많이 먹어야 되는 수야. 이 사람 자체로는 근데 또 고집이 있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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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라 그러면 누가 뭐라 해도 듣지 않는 그런 게 있어. 얼굴은 항상 선해 내가 보니까. 얼굴은 선하지만은 고집이 세고 인간 하나둘에 욕을 많이 먹었어야 돼. 그리고 원래는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 사람이. 애 어른 할거 없이 이 사람을 참 좋아하는 스타일이야. 얼굴형이 그렇다는 거야. 난 지금 얼굴을 이렇게 화경으로 보니까 얼굴형이 애 어른 할거 없이 다 좋아해. 작년 수, 올 수까지 이 사람 운이 안 좋으니까 구설수를 들어야 돼. 인간 하나 그래서 많은 사람한테 욕을 먹었을 거야. 아마 왜그 인물에 그 누군가를 그런 사람하고 같이 엮였냐 이래가면서 욕을 많이 먹었을 거야. 아마 그래서 올해 뭔가 새로 이렇게 내가 나를 이미지를 다시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뭔가 새로 시작해야 되거든 요이 사람이. 선생 저희가 뭔가 좀이 사람이 악한 짓을 보르 뭔가 좀 악한 짓을 할고 뭔가 좀 악하다고 그런 기운은 안 느껴져? 그렇지는 않아요. 악하고 이러지는 않아, 내가 봤을 땐. 근데 이 사람 이렇게 봤을 때는 사람은 나쁘지 않은데 내가 수가 안 좋을 때는 인간 하나 또래 내가 나쁜 놈이 될수 있고 내가 좋은 놈이 될 수도 있어. 근데 얼굴 관상에는 이 사람 나쁘지는 않아. 그래서 할머니가 그랬잖아. 아래, 위에 할것 없이 얘를 다 좋아한다. 얘만 보면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도 있는데 지금 고개를 돌렸다 그래도 다시 돌아올 수 있어. 있다는 얘기야. 사람들이 미워하려고 해도 미워지지 않은데 지금 근데 올해까지 중반까지는 그 사람을 안 볼라 그럴 거야, 아마 사람들이. 내가 봤을 때는 이렇게 찬바람 불면서 걔가 뭔가 업그레이드 되는 게 있어. 이성은 어때요? 이성은 조금 얘가 인정이 있는 애야. 고집은 세고 인정은 있어, 도 그래도. 그리고 또 악하게 딱잘르지 못해. 사람들이 이 사람을 어떻게 악하게 봤는지 모르겠지만 왜 보면은 욕하고 싶다가도 욕이 안 나오는 사람 있잖아. 그렇게 보인다는 얘기야. 수가 안 좋고 인간이 잘못 들으면 인간 들래 같이 욕을 먹을 수 있어. 이 사람 자체로 봤을 때는 욕 먹을 일이 아닌 것 같아. 근데 이제 조금 지금은 다 고개를 이렇게 돌린는 형국으로 보이는데 조금 있으면 다시 돌아올 것 같아. 그그 아직 결혼은 안 했는데 결혼 운이 좀 있을까요? 결혼 운이 원래는 있잖아. 올 내년에 들어있기는 해.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이게 막 목소리 그런지 막 저기에서 그게 취진이잘안돼 본인을 하려고 그랬는데 옆에서 조금 어떻게 보면 뭐 부모가 말리든지 누가 말리든지 말리는 형국이 보인다는 얘기야 그래서 약간 좀딜레이가 되고 있는 건데 이 사람이 지금 결혼하면 바닥을 쳐야 돼 잘못하면 만약에 지금 했다 그러면 더 나쁜 놈이 돼야 돼이 사람은 이분 사실 일반인 아니에요. 아 그래요? 연예인이요아 그리고 그랬구나. 제가 선생님한테 조금 거짓말을 좀 해봤어요. 아유 지금 이분 사실 어. 나쁜 사람도 아니에요. 선생님이 아, 저... 말씀하신 대로 어. 뭔가 이미지도 바르고 어, 어. 그런, 그런 배우 겸 가수 이승기 씨예요. 아. 이분이 이성을 만나고 있는데 어. 되게 안 좋아요. 음.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왔고 열�, 열애한 지 되게 오래됐어요. 앞으로는 결혼을 할수 있을까? 이 사람이 지금 결혼을 하면 바닥이 칠수 있다. 그러니까 더안 좋아질 수 있고 근데 그 여자분이 좀못 됐나 보지. 구독자 이런 분들한테 걔가 뭔가가 안 좋게 보였으니까 그랬지. 안 그러면 둘이 잘 되라고 널다 박수를 칠 텐데 그러고 이렇게 봤을 때는 둘이 맞지 않은 거야. 결혼은 너무 쉽지는 않을 것 같아. 그분 자체가 그러니까 혼자로만 딱 달랑 봤을 때는 어떤 드라마를 해도 그분이 인기가 없진 않은 것같아 내가 봤을 때. 아마 그 드라마 또래 다시 사람들이 또 좋아할 수도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좀 잠잠해진 다음에 이분하고 결혼하는 거는 좀 생각해 보시고. 왜냐면 지금 결혼하면 같이 바닥쳐야 돼 잘못하면.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조금 더 있다 결혼을 하면서. 우리가 연예인들이 이 사람들이 날 좋아하지 않으면 그냥 하루아침에 그지 돼야 돼.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도 그지이 <웃음> 사람이 아무리 좋고 아래서부터 우애까지 다 좋아한다 해도 사람이 도, 돌려버리면 안 된단 말이야 근데 이 사람 운이 올해는 좀괜찮고요 중반부터 또 운이 그럼 선생님 궁금한 거가 하나 더 있어요 TV에 나온 성격은 정말 다르고 막 그래요 과연 그 성격이. 내가 있잖아 고집이 있다 그랬잖아 이 사람은 주장이 강하고 자기 고집이 세고 자기 욕심이 많은 사람이란 말이야 근데 또 인정은 있어 사람이 근데 누가 오라고 해도 자기가 싫기 전까지는 그 사람을 놓지 않는단 말이야. 그런 고집이 있어. 사람이 얼굴에는 선하고 되게 저게 보이잖아. 그치,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 <웃음> 근데 활동은 오래 꾸준하게 자기 관리만 잘하면 꾸준히 갈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사람이 고비가 있다 그러면 아마 결혼을 하고라도 고비가 한번 있을 수 있어. 조심해야 될점딱한 가지만 내가 봤을 때는 관리도 다 잘하고 잘하는데 남을 의식하고 안살 수는 없잖아, 이 분이. 인간한테 이 사람이 좀 다치는 것도 있어. 그래서 인간을 좀잘 만나야 돼. 왜냐면 인간의 손해가 있어. 내가 사주에 이 사람이. 인간만 잘 만나면은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하는 스타일인데 그래도 또 얘를 시세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인간을 좀 조심하면 만 나머지는 걱정 안 해도 될것 같아요. 음.